오늘은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아이콘 스테픈 커리의 우승반지 복각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농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뭐 스테픈 커리 선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인데요 일단은 이 선수가 뭔가 만화같은 3점슛을 많이 던지고 또 그게 어쩜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짜릿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국내 팬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뭐 MBC 무한도전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인지 한 고객님께서 이 커리에 2018년도 우승반지를 복각해 줄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악세사리 소재 제품으로 이 반지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퀄리티가 영마음에 안들어서 금으로 제작을 원하셨습니다 디자인이 꽤 난이도가 있는 형태로 뭐이 디자인의 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저는 워리어스의 상징인 베이브릿지 부터 그렸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그 우승 트로피 부분의 위치를 잡습니다 다음으로 커리의 등번호 30을 그리는데 이게 원래의 그 챔피언 반지는 제가 알기로는 각 부속이 분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각판은 예산 문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일체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30 주변에 그 주머리 잘 나오게끔 간격을 잘 조정하면서 그 그려야 그 하는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측면에 베이브릿지 부분을 다시 그리고 정면부 조각 배치로 들어갑니다 조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본 제품의 배치를 최대한 유사하게 하되 크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조금 세팅 수를 줄여서 작업을 했고요 어, 이 조각 배치의 핵심은 역시나 그 전면부 블루 컬러 큐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 이 디자인이 아무래도 대칭성이 없는 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격을 여러 번 수정을 해야 했고요 남발까지 배치를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제품의 비율 이라던가 남발이 빠진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디자인을 마무리 합니다 이 제품은 출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반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출력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디자인도 복잡해서 서포트를 줄이기보다는 출력이 실패하지 않도록 위치를 꼼꼼하게 조정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출력이 나오면 세척과 경화를 거쳐서 생략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나 복잡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난발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실버 주문을한 모습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물이 실패가 될 염려가 있는 형태는 비용 부분에 문제가 될때 일단은 실버로 주물을 하고 1차로 폴리싱을 하고 몰드를 떠 가지고 최종적으로 골드 소재로 주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물이 잘 되는 그 소프트 왁스 소재로 주물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골드 주물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뭐 거의 완성으로의 8분 응선은 넘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역시나 남발 다시 한번 꼼꼼히 또검품합니다 자, 세팅 완성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세팅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블루 큐빅 세팅이 조금만 더 정교하게 나왔으면 진짜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조립 형태로 만들지 않고 한 번에 주모를 했기 때문에 조각 부분에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베이브릿지의 테파 세팅 이것도 쉬운 세팅은 아닌데요 어, 저희 초기에 디자인 작업할 때이 부위에 약간 내부에 돌기를 주어 가지고 채널 세팅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또 원하는 크기의 테프가 전부 기성품으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스톤 세팅 괜찮게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반지 전체 밸런스가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조금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챔피언과 커리 문구를 반지 사이드에 각인을 하여 제품을 출고가 되었습니다 문구의 경우는 원래는 깊은 원본 각인이 되어 있었던 제품인데 그럼 뭐 확실히 더 디테일이 살긴 합니다 근데 금중량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의뢰하신 고객분과 협의하여 여튼 각인, 일반 각인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